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하증권치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8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법적 성질 4가지 중에서 권리의 처분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과 선하증권의 효력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처분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에서는 먼저, 인도증권권입니다 어, 선화증권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증권을 인도하면 그 인도는 증권에 기재한 물건 그 자체를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인도하면 증권에 기재된 물건이 인도된 것과 같이 본다. 그래서 인도증권이라고 합니다. 어, 선화증권의 이러한 성질을 인도증권성이라고 하는데요. 상법은 제861조와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창고증권, 화물상환증과 함께 선화증권을 인도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증권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해상 운송 중에 있는 운송물은 화주의 직접점유를 떠나서 해상 운송인의 이행 보호조자인 선장의 간접점유에 있기 때문에 운송물을 해상 매매를 통하여 수권을 이전하더라도 운송물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해 중에 운송물의 질권을 설정하려고 해도, 질권 설정의 요건이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유이전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선화증권 또는 화물 상환증을 이용하여 처분하는 법률적 처리가 처리 기술 즉 선화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운송물 자체의 점유이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도증권성이라고 하는데 물권적 효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도증권성을 인정하게 되면 운송중인 물건을 질권설정 등과 같은 요물계약이나 공산의 매매계약에서와 같이 목적물의 인도를 요건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선화증권의 인도를 운송물 자체를 인도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법적 기술을 통해서 운송물의 해상매매와 질권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음, 맡겨놓고 질권 설정을 한다든지 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증권성의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어, 영국법에서는 선화증권을 권은증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화증권을 소지하는 것은 법률상 운송물을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운송하고 있을 때에는 송하인 또는 매도인이 현물을 직접 인도하지 않고 선화증권만을 양도하여도 운송물을 인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영국법에서는 매도인이 소화인의 자격으로 그리고 매수인이 수화인의 자격으로 양자 사이에 배소양도 금지를 명치한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인도증권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비유통기념식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화증권은 원칙적으로는 유통이 되는 것이지만 유통하지 않겠다 하면 은 배수양도가 필요 없으니까 굳이 이것을 뭐 인도증권으로 이용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인도증권이란 것은 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자에게 그 증권을 인도하였을 경우 그 인도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의 인도와 동일한 현력을 가지는 증권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물권적유가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인도증권에 화체되는 권리는 운송물 또는 인치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 자체를 나타내는 이른바 물권증권과는 구별을 요합니다. 화물상환증선라증권 창구증권 등이 예속하고 인도증권에 있어서는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양도 또는 입질할 때 증권을 교부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건, 질권설정의 설정요건으로서 필요한 인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됩니다. 다음은 요물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와 그 밖의 극부를 이행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천성계약 또는 실천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상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 양도를 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때는 그 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가증권을 처분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은 당연히 이런 처분증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 선화증권의 인도증권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성질인데요. 인도증권성은 증권의 인도를 물건 자체의 인도로 의지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약 증권을 빼놓고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경우를 생각하면 선화증권에 의해서 매매, 질권 설정에의한 상대방은 불출의 손해를 고 소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면 으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기 어, 따라서 선아증권이 발행된 이상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의 법적 처분은 선아증권에 의해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되고 물건 자체에 의해서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권을 양도할 때 어, 물건 이전되는 인도하면 물건 이전되는 처분이 되는 이런 형태로. 어, 그철역이 발생되어야만 유가증권으로서 선화증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수출입 계약으로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안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계속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매도인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려면 반드시 선아증권을 양도합니다. 즉, 선아증권을 양도, 인도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처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처분증권성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1982년 2월 23일 선고, 80.2943 판결입니다. 소위 스테일비엘 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하면서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화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은 선화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시식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인 원고가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미법이 있다고는 할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매도인이 아직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유보되어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시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시증권성이라는 것은 선화증권은 증권에 지정된 사람 또는 그 지정된 사람이 다시 증권상에 지정한 사람을 선화증권에 나타낸 권리의 정당한 주체가 되도록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주시오, B에서 C로 주시오, C에서 D로 주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피의 배서인으로 바뀌게 된, 되면서 이 사람이 선화증권의 전당 권리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의 방식은 배서에 의하게 되는데 배서는 이 증권의 뒷면에다가 누구에게 주시합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지정자인 배서인이 피 지정자인 피 배서인을 지정하고 서명하면서 선화증권의 유통증권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수표 같은 것을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수표를 가져가면은 이제 뒤에 뒷면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쓰게 했는데 이게 원래는 배서에 의해가지고 어, 수표의 그 소유권자를 변경을 미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표를 가져오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게 되면 은 앞에서 배서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시증권성의 근거로는 원칙적으로 지시증권성은 증권의 지시문구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문헌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하게 지시증권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도 선아중권이선의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에는 반대의 증명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선아중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아중권의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선아중권의 당연한 지시 증권성과 배서 양도 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또중국해상법에서는 김영식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시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 연방선화증권법에서는 선화증권에 운송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는 비유통증권이다. 비유통증권을 발행하는 커먼 캐리온는그선화증권에 n o n n e g 또는 n o t n e g 이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을 들어서 미국에서도 미국법에서도 당연히 김영식 선화증권은 비유통선화증권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운송물이 지정된 수화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면 비유통선화증권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고 비유통선화증권은 증권면에 비유통이라는 문화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선화증권과 비유통선화증권을 구별하고 그 법적 효력을 달리한 것이 미국의 법 근본적인 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명식으로 발행했다 아니면 은뭐 지시식으로 발행했다에 따라서 구분한 것은 아니고 유통이냐 비유통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어 이렇게 보면 당연히 특정인에게 운송물을 반드시 인도해야 된다 하면 이건 유통을 시키면안 되기 때문에 비유통으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우리 상법이나 일본 상법의 경우에 선화증권을 당연히 유통이 되는 지시식 증권으로 우리가 이해를 그 하고 있고요. 이 바탕에 김영식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화증권 수화인 칸에다가 수화인 이름이 명기된 것을 우리 상법이나 일본 상법에서는 김영식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연나연방선화증권법이 어, 김영식에 대해서 유통을 할수 없다고 기재해를 하는 것과 우리 상법이나 일본 상법은 전혀 그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이나 일본 상법에서 김용식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김용식으로 발행되었더라도 유통 불가라는 표기가 없다면 당연히 배서양도를 통해서 유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상법이나 일본 상법의 태도입니다. 어, 영국의 1992년 해상물건 운송법도 운송증권의 명칭에 의하여 구분하기보다는 유통성에 따라서 유통증권과 비유통증권으로 구분하여 그 법적 성질과 효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국가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어, 결국 유통증권이냐 아니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다. 구별의 기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중국 해상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9조 선화증권의 양도는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김영식 선화증권 양도할 수 없다. 2. 지시식 선화증권 김영배서 또는 백지배서를 통해서 양도한다. 3. 무기명 선화증권 배서할 필요 없이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제 중국 해상법은 그 규정 자체의 취지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김영식 선화증권에 유통이 안 된다고 기재를 하지 않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법의 태도이고, 미국 법의 태도는 이 증권이 유통선화증권이다, 비유통선화증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 일본이나, 특히 이제 일본에서의 학설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어,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기영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화증권의 수화인 날에 기재가 되어 있냐, 아니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나, 미국에서 말하는 어, 스트레이트 비엘과 동일선상에 놓고 김영선화증권의 경우에 미국은 어, 양도할 수 없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중국선화증권 중국해상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선하증권 양도할 수 없다고 하려면, 김영식 선하증권이 유통이 되지 않는 비유통 선하증권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 여기서 더 추가해서 기,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김영식 선하증권을 무조건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 일반적인 선하증권의 그 유통증권으로서의 효율과는, 어 상당히 그, 배치될 수밖에 없는, 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어, 굉장히 선화증권을 발행에 있어서 어, 조심해야 된다. 중국에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어, 중국 해상법을 적용하고 중도법으로 하면서 어, 선화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어, 함부로 수화인난에 어, 기재를 하면 안 된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USC, 미국 연방선화증권법 8103조가 유통증권과 비유통증권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유통증권의 다음의 선화증권은 유통증권이다. 수화인의 지정인에게 운송물이 인도될 것이라고 기재된 선화증권. 그리고 선화증권을 비유통으로 결정한 송화인과의 합의가 안면에 명시되지 않은 선화증권 유통선화증권의 운송물이 도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기명되더라도 그유통성은 제한되지 않고 어, 기명된 자가 운송물의 권리자인 운송물을 매수한 매수인에 대한 통지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운송물 도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주시오 하고 기명이 되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죠. 어, 어, 그 비유통증권의 경우 운송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명기되면 비유통증권이다. 비유통증권은 배설을 하더라도 유통증권이 되지 않으면 그 양수인에게 어떤 권리도 추가되지 않는요 비유통증권을 발행하는 커먼 케이블은 그선라증권에 non-negotiable 또는 not-negotiable 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본항은 비공식적인 비망론 또는 인정서에는 적용되지 않다. 그러니까 사라증권 자체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비유통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어, 다음, 지시증권의 경우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그자가 지정하는 자를 권리자로 하는 유과증권입니다. 이 경우 권리자를 지시하는 방식은 배서이고 어, 지시증권은 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것과 지시식으로 발행된 것이 있는데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것에도 지시문구의 기재가 있어야 지시증권이 되는 것과 지시금지문구, 즉 배서금지문구가 없는 이상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후자를 법정지시증권이라고 하는데 의무수표 화물상환점, 참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임의적 지시증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상 임의적 지시증권은 없습니다. 그럼 배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시증권의 수령인, 그 후의 소지인이 증권의 뒷면에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배서라고 합니다. 보통 증권의 뒷면에 기재되므로 이에 입각해서 배서라고 하는데요. 배서는유가증권의 특유, 특유한 이특간이 양도 방법입니다. 법적 성질은 채권 양도로 보는 것이 통솔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선하증권의 효력을 기준으로 법적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증권성입니다.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인자 되는데요. 유가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이 나타나는 것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입니다. 운송물 인도 청구권은 재산권의 하나인 채권의 내용 또는 작용으로서 생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하 증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 증권이라고 봅니다.선하 증권의 발행자에 대해서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을 물 인도하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데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인도 증권을 물권적 유가증권이라 고하여 물권 증권과는 구분하고 있습니다.선하 어, 증권의 물권적 효력을 잘못해서 선화증권이 운송물의 소권을 나타내는 물권증권인 것처럼 오인해서나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면 선화증권을 인도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이 보는 게 인도증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마치 선화증권의 인도가, 선화증권 자체가 운송물과 동일시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선화증권을 가져가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운송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운송물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물권 자체가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권이 이전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물권적 어, 효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물권증권이 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채권, 물, 운송물을 나한테 어, 인도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결국 채권증권이다, 본질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화증권은 송화인으로부터 화원의 매입은행이 양도되지만 은행은 별도로 교환할 수 있는 화환약정서에 의해서 운송물상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서그 설권은 매수인이 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교환하며 선화증권을 취득한 때 직접적으로 매수인에게 예전하게 됩니다. 매입은행의 신탁양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과한 약정에 의한 효과이고, 선화증권의 교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물권적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광의의물권적 유가증권은 인도증권을 의미할 경우와 물권증권을 의미할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협의인 인도증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인도증권은 본래 물권의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채권증권이고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한 증권의 인도가 물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즉 물권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에 해당이 되는데 어, 이에 반해서 물권증권은 물권 자체를 나타내는 증권이고 인도증권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권을 선이이고 유상으로 취득한자는 양도인이 권리의 하자가 있더라도 완전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증권상의 권리를 이전할 때 증권의 단순한 교부만으로 할수 있는 증권을 우리가 유통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유통증권이라는 것은 영미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법상 유통증권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증권의 교부 또는 배서에 의하여 강약하 양도되고 선의취득 항변의 단절과 같은 유통의 보호가 인정되는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및 무기명증권으로 반주되는 선택 무기명증권 등이 등은 유가증권이 이러한 유통증권에 해당된다고 이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명증권 및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수가 금지된 것 이외의 유가증권이에 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통설을 보면은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및 선택무기명증권 외에 기명증권도 유가증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유통증권과 유가증권의 동의어가 아니라고 본 것이. 의 예, 음, 통설입니다. 유가증권이란는 경우는 유통증권만을 의미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당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 유가증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든 선화증권이 유통증권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화증권의 상환성과 인도성에서 본 것처럼 운송물의 직접정류률을 이전하지 않고도 선화증권의 소지를 이전시켜서 운송물의 양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음수표와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대륙법께서는 선화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하는 반면 영미법께서는 유통증권 또는 상업증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 대륙법께서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에 있는 증권을 칭하고 있으나 영미법께서는 유통증권과 권한증권을 포함시킨 개념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영미법께서는 유통증권이 아니라 유통성 권한증권이고 라있니다 미국에서는 지시식 사하증권 무기명식 사하증권은 유통성 권한증권이나 기명식 사하증권은비유통권한증권으로서 동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책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면책증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증권이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실제로는 소진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은 채무를 면하한 효력을 가진증권을 얘기합니다. 어, 자격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증권의 소진에게 변제함으로써 설령증권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닐 경우라도 악기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권리의 유통확거나그 행사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혀 채무자의 변제 정리를 목적을 변제 정리의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철도 수화물 상환증, 극장 등의 휴대물 보관증. 적합수령증은행예금 증서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면책증권은 채무자를 위하여 면책력을 인정한 일종의 증거증권이지만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권의 면책성이 있다는 것은 변제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과 같이 유통성을 존중하는 증권에 동시에 면책증권성을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은 면책증권이 당연히 유가증권으로 보지는 않지만 유가증권은 상인 면책증권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선화증권의 면책증권성과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선화증권을 제시해서 운송물을 인도,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운송인은증권과 교환하여 증권에 표시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청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 아닌가를 조사할 의무도 권리도 없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선화증권 발행자는 설령 증권의 소진이 정당한 소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운송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어, 설아증권 분실의 연락을 받은, 송화인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그 설아증권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 운송물을 인도하면 아기로 추정되고, 면책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상 사기가 세계적인 문제로 된 상황에서는, 아기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안정의또 다른, 또 다른 의미는 2층 중요하다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여덟 번째 강 제8강을 마무리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 중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에 있어서 권리의 처분을 기준으로 본 법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시증권성, 문헌증권성, 인도증권성,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시증권성과 문헌증권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개념과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화증권국을 아주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어, 제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